네, 안녕하세요. 로드러너입니다. 오늘은 변속 케이블을 새거로 다 교체를 할 거예요. 너무 노후가 돼서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튀어나온 거? 자, 그러면은 기존 분리해 둔 거선 케이블을 들고 계시고요. 변속 케이블 엔드캡 3mm. 변속 케이블 하우징을 3mm 사이즈를 준비합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새 변속 케이블 속선을 준비합니다. 길을 맞춰 줄게요. 자, 기존과 똑같은 길이로 잘라 줄 겁니다. 이쯤이겠네요. 좋아. 다음 케이블도 똑같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쭉 내리셔서 자 길이를 맞춥니다 길이를 맞추고 이쯤이겠네요 조금 더 여유있게 자릅니다자 이렇게 핀셋을 이용해서 구멍을 다시 정리를 잘 해줍니다 혹은 송곳을 사용해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구멍을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. 그 다음, 엔드캡을 다시 끼웁니다. 끼우고. 야 자, 여기도 엔드캡을 또 끼웁니다. 끼우고. 다음. 자, 연속 케이블을 다시 준비합니다. 여기 다시 끼울게요이렇 이렇게 해서, 이을당겨서이곳에 끼워줍니다.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서 세팅을 합니다. 변속 케이블 시프터 베돌려서 초기화합니다. 변속 케이블링을 시작합니다. 자 이렇게 새로 교환한 케이블을 이곳에 끼워주게 되있죠 파우징이 하나 있었거든요. 이것을 끼워줍니다. 튜니 알루미늄 케이블홀을 사용하겠습니다. 금색이죠? 아름답습니다. 예, 자 준비가 됐고요. 드레일러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. 이곳 보이시죠? 밑에 행어 행어에 끼워 주는 거예요자 지금 조이실 때 드레일러를 이렇게 위로 당겨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스크류가 이 스크류 볼트를 위치를 주의하며 리오 드레일러를 행어에 설치합니다 행어에 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내려주세요 이 루트한 위치를 따라서 끼워주세요 이게 조금 예, 촬영이 각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각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? 케이블 당기면서 조여줍니다 조여졌습니다 변속기 열어보 위에서 눌러볼게요 됐죠? 변속이 잘 되고 있죠? 변속기 케이블을 설치가 다 되, 완료됐습니다 자, 여분선을 자릅니다 어, 좀 길게? 지금이면 되겠어요? 여기에 좀잘라주고요 자, 이 엔드캡을 끼워줍니다. 그리고, 압, 압착을 합니다. 하나, 둘, 으 됐습니다. 예, 설치하다가 완료됐습니다. 선을 꺾어서 정리를 합니다. 됐습니다. 이제 완벽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은, 제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.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